나 3월 6일. 응. 3월 6일. 6 시에. 응. 어. NCT 영웅. 브루스. 아 이거 아무나 못한다? 아, 이게 약간 내가 데그게목소이 목소리가. 어려워 이게 어, 박도를 어, 하는 게. 어. 되게 좋아하는 되게 딱 근데 흥을 내기에는 간단한 동작이어 맞아. <웃음> 좀 따라하기가 응, 너무 노래. 야 분무도 멋있어 어, 막 어.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마지막 게, 부분에. 발매되기 전에 뮤비가 먼저 떴거든. 뜬 그래. 전날 우리 동시 관람했잖아. <웃음> 아 그래서 너무 그래서 빨리 오, 보고 싶었어. 봤어. 다른 곡들은 응. 다떴는데그 어, 정시에 들어갔는데 초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웃음> 아니 지금 사실 나는 시국이 이래서. 노래방을 못 가는 걸때만 <웃음> 랩을 연습한다. 하는 랩을 연습. 그런 거 이만저만치. 이 어, 앨범 어.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공을 진짜 바짝 들인. 특히 멤버분들도 그렇게 말 하셨더라고. 이거 되게 오래 준비했다. 우리가 우리도 사실은 그랬잖아. 우리도 이제 지금 다썼잖 여러 곡 작업을 했지만 그 기간이 되게. 우리도 작년 거의. 거의 아, 1년 내내 s 아, 네. t 이번 맞아. 네오전에 들어가는 앨범들 다 맞아.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진짜 그게 느껴진 게 수록곡 지스가 있다는 것 음,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웅 뭐가 뜨기를 어, 너무 기다리느라 맞아. 조금 그 기간이 <웃음>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그걸... 재밌었어, 그 음. 수록곡 듀스도 아, 그냥 하이라이트 맺은 기 수준이 아니고 응. 수록곡 듀스를 음. 하는 것 자체가 이 전곡에 대한 자신감이 응. 없으면 할수 없는 아, 거니까 응. 근데 그렇게 전곡 받아 작업하면서도 응. 우리 맨 처음에 응. 이 영웅 가이드가 들어왔을 때도 응. 응. 어, 이거 아, 너무 아, 놀래틀인가? 어, 어, 이게 어, 타이틀인가? 어, 어. 라는 느낌이 주잖아 나타이틀이라 어, 그 어, 타이틀, 얘기는 어, 없었는데 타이틀성이 어. 되게 있는 곡인 니 어, 같아 아, 왜냐면 수록곡이라기엔 그래서... 너무 튀어나온 음 딱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그랬고 그리고 가이드 들었을 때이 노래는 되게 지금 나온 버전보다 되게 더 힙합스러운 럭고한 힙합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노래가 완성돼서 뮤비로 처음 듣고 아, 이제 맞아. 노래 들어보니까 어, 너무 그 힙합스러움에다가 s m t 가 이렇게 익혀져서 맞아. 너무 딱 너무 그, NCT에서 잘 어울리면서 그리고 네, 뭐 <웃음> 진짜 뮤비 보고서 너무 퇴감이 <웃음> 되게 우리 다 그렇지만 난 되게 평소 에 그냥 할거 없으면 아이돌 뮤비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여러 개쫙 <웃음> n c t 도 그때 이제 쓰면서 작업하면서 그 여태 데뷔부터 나왔던 <웃음> 거를 <웃음> 어. 한번싹다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늘 뮤비가 되게 퀄리티가 좋잖아 <웃음> 그실감 그래. 그 났을 때난 아직도 기억하고 너무 그 무비 <웃음> 아. 너무 세련돼가지고 근데 이 소식 들었을 때 제일 기뻤던 건 <웃음> 생긴 그래. MC 뮤직비디오가 생긴다 MCP117 뮤직비디오가 생긴다라는 걸 보고 되게 그 가이드랑도 가이드도 물론 좋았지만 그 뮤비 딱 깔리는 순간에 폐창하면서 <웃음> <웃음> 어, 나오는데 아, 맞아. 진짜 그안무 모든 게다 응. 진짜 이거는 뭐 되게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하잖아, 여러 사람들. 음. 우리는 또 가사를 쓰고 음. 또 홈라이터들은 곡을 만들고 음. 또 ANR 분들 막 되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데 확실히 이 진짜 영웅의 정수는 <웃음> 엔지니어는제멤버들 <엔진이 웃음> <웃음> <웃음> 알파이자 오메가 <오래된 웃음> 빛과 소금이고 진짜 멤버들이 완성하는 <웃음> 거구나를 엄청 느꼈던 것 같아, 유난히 더 다른 것들에게. <웃음> 맞아. 가사 얘기를 하자면은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또 이번에 래퍼분들이랑 공동으로 음. 음. 크레딧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뭐 원래 <웃음> 가사를 딱 보고 수정지를 받아봤을 때랩퍼분들이랑뭐이렇 섞인 부분들을 보는데 진짜 래퍼분들 아. 아. 감탄을 가르거나 어. 거들 그 음. 다른 부분도 벌스에 들어가는 랩도 음. 그런데, 음. 그런데 나는 그 아앞으로 찔러 자 이게 너무 직관적인 아, 거야. 그거랑 또 이제 그 분수리 이거 쭉때막쭉때 나는 그 라인이 진짜 나어왜 빨간 올리지 뭐아 근데 다 꼽을 수 없어. 운, 지, 아. 에이 막 그런 생각 나는 진짜 다르다. 네. 도못쓸것 어. 같은 그런 라인. 그다 좋았어 다 좋고 그냥. 그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우리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자 이거의 포인트를 잡고서 이걸 어떻게 그려낼까 라고 해서 그냥 그 아예 내겐 노멀 트라우마라는 걸 넣기도 했고 그걸 어떻게 조금 비유적으로 어, 표현을 비유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그게 우리는 조금... 로멀라우마라는 음. 구절이 되게 어. 약간 이 앨범의 뭔가 캐치프레이즈처럼 어, 그리고 그 다른 그 인터로드에 그래도 그래요. 마지막에 어. 로멀트라나삭이면서속 <웃음> <웃음> <웃음> 맨날 <웃음> 하나 <하잖아. 웃음> 그래가지고 망해. 그거 제생각 그냥, 그냥 쭉 듣다가 오? 어진 이게 왜 우리도 그 티저에도 맞아 원투 세븐 스쿼드 이거 처럼 같이 이렇게 <웃음> <응. 또> 어. <웃음> 되게 어. 좋아졌어 맞아 이번에 또그 뮤비도 뜨고 그 다음 날인가 그 퍼포먼스 아, 영상 이 스테이지 있었는데, 어. 그것도 뜨고 그리고 타이틀이라서 어. 무대도 진짜 많이 하고 했는데 맞아 <웃음> 크레딧에서 어, 나오다 이거는 나가봐. 되게 우리만 좋아하는 어, 포인트이는 어. 네. 맨날 다 대문자로 쓰시거나 <웃음> 맞아 <웃음> 앞에 앞에만 대문자로 <웃음> 어. 쓰시면 아니면 다 대문자로 쓰는 방송들 <웃음> 우린이 <우리 방식 웃음> 모양새를 <웃음> 좀 좋아해가지고 소문자 <웃음> 로 시작하고 소문자로 끝난 자주 거에요. 작업을 해서 이제 이 끄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웃음> 네.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웃음> 음. 되게좋을까 그치 어쨌든 맞아 우리가 작년에 한 <웃음> 초에도 음. 맞아 했는데 이제 또. 타이틀곡에. 나는 그게 <웃음> 너무, 그러니까 <웃음> 더늘 되고 싶지만, 어떤 거는 진짜, 하츠에이어하츠를또 되게 나름 되게 주요 곡이었던 음, 것 같기도 음, 음, 음. 해서, 아, 거기 이어서, 어, 이번 앨범에도 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음. 꿈을 꿨는데. 음. 어, 하이튼, 우와, 하이튼, 타이틀. 그러니까 너무, 그게 너무, 여러모로 우리한테도 뜻깊고 되게 좋은 게, 영웅이. 음원 확률이 너무 날아왔잖아 그래. 그래. 나는 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지껏 올라가. 7위로 진입을 했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갔어. 어, 그래도. 최고순위지. 새벽에는 막더 많이 올라가고. 응. 그러니까 음원도 너무 잘 되고. 음, 아직도 반증이 있어. 그래. 음반주 되게 어, 1위급을 갱신을 했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웃음> 되게 NCT 117의 코리어하이 어. 같은 아, 앨범을 온다라 음. 신회네 어. 아, 그리고 있어. 이번에 되게 뭔가 예능이랄까? 뭐콘텐츠가뭐 예. 평소에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예. 많았는지 이번에 아, 문명특급 그래! 그래. 평소에도 우리가 <웃음> 우리 같은 컨텐츠를 많이 모시아 <웃음> 너무 재밌어 어. 제재님이 되게 잘 살려주시고 만만치 아, 약간... 않으시더라 <웃음> 저번주인가? 그때까지 활동 마지막? 음. 음. 했던 것 같은데 저번주 인기가요가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활동도 <웃음> 꽤 길고 요즘에 그룹들이 그러니까 다들 음. 2주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음. 4주를 꽉 채워가지고 음. 음. 아, 되게 행복한 기간이었어. 사버려지.